오늘 당신은 어떤 운전자인가요? 공익광고협의회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.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. 모두가 안전을 실천할 때 행복한 일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. 안전파트너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여 8시를 알려드립니다.